바삭바삭 샐러드 위에 올려먹는 초간단 크루통 만들기 안녕하세요 에스니키친입니다. 오늘은 샐러드나 스프 위에 올려드시면 크런치한 식감이 너무나도 좋은 남은 식빵을 활용한 레시피 에어프라이어로 크루통 만들기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몇장 남은 식빵이 있었는데요. 먼저 가장자리를 이렇게 잘라준 다음 이 테두리 식빵도 따로 모아줍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간단한 브레드스틱을 또 만들었거든요. 먼저 작은 큐브 모양으로 네모나게 빵을 잘라줍니다. 그럼 벌써 재료 준비는 끝이에요. 그 다음 오늘의 인그레이디언츠 올리브오일과 버터, 설탕, 파슬리만 있으면 됩니다. 단맛이 싫으시면 설탕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소금을 조금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버터 한 스푼을 녹여서 올리브유 2스푼과 큰 볼에 함께 넣어서 섞어 줍니다 그리고 잘라둔 식빵을 함께 넣어서 빵에 코팅 해줘요 여기서 빵이 으스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살살 손으로 섞어 줍니다 그리고 기호에 맞게 설탕은 조금 뿌려 주시고요 그럼 크루통 레시피는 벌써 끝났어요. 이제 에어프라이어에 딱 5분만 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에어프라이어용 트레이에 쿠키호일을 깔고요. 크루통이 될이 아이들을 넓게 펴주세요. 고루고루 구워줘야 하니까요. 그리고 온도는 175도, 5분만 구워주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4분에서 멈췄어요. 크루통이 작아서 중간에 혹시 탈까봐 4분에서 멈췄는데 잠시 후에 어떻게 구워졌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예쁜 골든 컬러의 크루통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 네모난 모양이 너무나도 귀여웠는데요. 여기에 파슬리만 살짝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크루통이 열기가 식으면 지퍼락에 함께 넣어줄 건데요 파슬리와 크루통이 지금 잘 섞이지 않아도 어차피 지퍼락 안에서 같이 섞일 거거든요 제가 파슬리를 미리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줬더니 조금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파슬리를 뿌려줬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오늘 크루통 만들기가 끝났어요 이번 주는 시저샐러드 위에 올려서 같이 샐러드랑 먹을 거라서 이렇게 지퍼락에 잘 넣어 주었습니다 조금씩 샐러드에 토핑해서 혹은 수프에 토핑해서 드시면 바삭바삭 크런치한 식감의 샐러드와 수프가 더 맛있어 진답니다 아 그리고 남은 테두리 식빵이 있었죠 똑같이 올리브오일 버터 설탕 그리고 여기에는 시네몬 파우더를 조금 넣고 똑같은 온도 똑같은 시간에서 구워줬어요 175도에서 5분 구워줬더니 또 이렇게 오늘 오후에 먹을 수 있는 브레드 스틱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크루통을 만들어보았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